담배 한 대를 물었다. 예전에 들고 있던 수십만원짜리의 지퍼라이터가 아닌 길거리 뽑기에서 2천원 주고 뽑은 짝퉁 지퍼로 불을 당긴다. 허공에 녹아드는 담배연기 사이로 당신들만큼이나 파란만장했던 내 과거들이 두서없이 흩어진다. 1990년 그 당시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었다. 내 힘으로 돈 벌면서 공부하려고 종로에 있는 세차장에 취직을 했고 그때가 원조선나 타가 막 나왔던 시기로 기억되어진다. 그세 차장은 규모가 커서 외제차를 포함해 다양한 차들이 있었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변호사가 타고 다니던 각그랜저를 보며 언젠가 나도 이런 차를 탈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모근이라 불리며 정신없이 일했다. 그리고 옆에는 기생집이 있었는데 이쁜 여자들은 거기에 다 모여있는 것 같았다. 그 누나들은 세차를 해주면 팁을 꼭 주었기 때문에 막 스무살이 된 내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 시절에는 대학생들의 데모가 엄청 잦았는데 매일매일 거리를 메우고 있던 체르한 냄새가 너무 짜증스러웠던 기억도 함께 있다. 그러다가 사소한 사고로 인해 그곳을 떠나면서 얼마 후 영장이 나왔고 군대 갔다가 바로 취직했다. 정말 운이 좋았는지 시대를 잘 타고났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나의 노력의 대가였는지 대기업에 재직하게 되었으며 거의 17년을 다니고 명퇴를 했다. 이후는 다른 일을 하게 되었고 본래 직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시작했다. 대기업을 다니던 지금의 우리 마누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두 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는데 지엄마 닮아서 자식들은 참 잘생겼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크다. 살면서 나로 인해 내가 부린 욕심으로 인해 우리 식구를 포함해 부모 형제들이 참 많이도 욕봤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정말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다. 주식이란 것을 몰랐다면 내 삶은 이렇지 않았겠지. 무사태평, 복지부동, 안빈낙도 아마도 이런 글귀가 제법 어울릴 삶이었으리라. 주식이란 거대한 괴물은 내 모든 것을 강탈하였다.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인생의 괴물 중 순위를 다투는 괴수 중의 괴수일 것이다. 더 무서운 건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문득 문득 그 괴물이 생각난다는 것이다. 이 끈질긴 중독 현상은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은 일에 몰두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 뭘 어떻게 잃었고 어땠는지 자지부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지는 않겠다. 잃어본 사람이라면 다 알지 않겠는가? 그렇게 얻은 월 500에서 600여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나는 예전 같으면 투자금을 늘리느니 미술을 막느니 다른 종목을 좀 사느니 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마누라 신발도 사주고 애들 먹을 거나 사주며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것에 큰 행복감을 느낀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사 먹고 정말이지 돈을 돈같이 쓰면서 살고 있으니 에라디오 살면 얼마나 살고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내년부터한 달에 천만원씩 버는 게 목표다. 여행이나 일억천금의 행운이 아닌 내 맛박에서 흐르는 땀으로 버는 그런 돈으로 그런데 최근 우리 사무실의 직원이 주식 소설을 주는 것이다. 그 종목 한번 잘 보세요. 그 친구는 전문가요. 진짜, 전문가. 이렇게 또 욕심이 슬슬 고개를 쳐들려고 한다. 참 이놈의 주식은 병이다. 한번 발 담그면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병. 어떤 이에게는 도구로, 어떤 이에게는 약으로. 지금해야 생각인데 저업을 하더라도 내 맞박에서 땀을 흐를 정도로 파고 들고 분석하고 실행하고 하려면 진짜 직업이라고 생각해야 할것 같다. 난 그러질 못하니. 직업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냉철할 수 있어야 하고 꽤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일확천금이 아닌 스텝 바이 스텝의 마음도 있어야겠다. 날도 좋은데 사무실 나와 시간나서 몇자끄적거려 보았다. 모두들 건승하시길 빕니다. 땀이 비인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